최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로비 의혹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자 이 김모 씨가 2017년 사면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사면된 것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11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 아니라 사기액 1억 5천만 원의 일반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모 씨는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면 당시에는 형집행률이 80%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전과가 두건 있었으나 벌금 전과였고 동종의 사기 전과가 아니었기에 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면 요건에 해당하여 일반, 형,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6,396명 중한명으로 사면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몸 담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팀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이모 부장검사가 이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특검팀의 핵심인 수사지원 단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사람 역시 이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인들이 이 김모 씨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른다는 것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은 비난에 화살을 돌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혜영,